한 달에 1,500만원 벌려면은 도대체 얼마짜리 제품을 얼마나 팔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이버 통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비드 어드바이저에서 공개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계자료에요.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뭘 가지고 볼 거냐면은 여기 통계자료 중에서 7,390만원 매출 올렸을 때에 여기 그 지표들이 있어요. 이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400만원 매출을 올렸을 때, 보통, 한 20% 마진 가져가시잖아요. 뭐 많기는 뭐 50%까지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노내고, 보통 20% 마진이라고 봅시다. 7,400만원 매출 올리면은, 1,500만원 순익이 남아요. 그러려면은, 7,390만원 매출을 올리려면은, 이 쇼핑몰에, 스마트 스토어에, 7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돼요. 7만, 아, 7만 3천 명. 그리고, 이 결제율이 3%여야 돼요. 3% 100명이 들어와서 3명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총 2282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1500만원 벌려면요. 은 그리고 상품 판매가격은 이 7400만원 매출을 이 결제수로 나눴어요. 32,000원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32,000원짜리 제품 마진은 20%예요. 20%, 20 마진의 32,000원짜리 제품을 2,282명에게 팔년대요 그러려면 결제율이 3%니까 그 쇼핑몰에는 7 3,874명이 들어와야 돼요. 광고를 하든 아니면 뭐 SNS를 하든 쇼핑몰에 7만 0 0명을 유입시켜야 7,400만원 매출이 납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이 조사하셨고요. 조사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미치셨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시려면 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은 국내 총 생산의 약 8%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38%가 온라인 쇼핑 창업을 고려하고 있어요. 거의 두명 중에 한명이 나도 한번 온라인 쇼핑몰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돈이 별로 안 되니까요. 이 자료는 2018년, 작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틀 동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1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거의 이 자료가 유일한, 유일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마트스토어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들으실만하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어떤 추세냐면요.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요. 정립금이랑 할인쿠폰 때문에요. 보통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싸죠. 그리고 가격 비교도 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요즘 다 가성비 따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나 봐요. 판매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게더 나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들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비도 돼요. 운영비도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은 초기비용이안 드는 거죠. 인건비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가격세도 안 들고. 그래서 되게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 있어요. 미국에 창고형 전자제품 매장인 베스트바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베스트바의 별명이 아마존 쇼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아마존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한때는 되게 위기였어요. 뭐 지금은 조금 개선을 했죠.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물건을 파는 매장일 뿐만 아니라 이 고객 경험 창출이랑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기도 해요 이 고객 경험 창출 때문에 그리고 배송 서비스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도 예전이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대형TV, 최고급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성장세에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총 거래액은 2 0 1 0년에약 360억 달러였대요 이거 달러를 우리나라 환, 우리나라 그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죠? 대충 300억, 3000억, 3조, 30조? 대충 한 40조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15년 대비 20% 성장했대요 그리고 2016년에는 360억 달러였는데 2017년에는 407억 달러 아마 2018년에는 더 커졌겠죠 점점 더 온라인 쇼핑몰이 커지고 있어요. 전체 상거래 상에서는 약 10% 정도라고 16% 정도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작년 총 거래액은 453억 달러가 될 거래요. 그리고 내년 2020년에는 520달러를 넘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 구매 그 소비 변화인데요. 옛날에는 옷이나 컴퓨터 같은 거가 많이 팔렸는데요. 요즘은 음식, 식용품, 가구 별개별게 별개 다 팔려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팔리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팔리는 거랑 경기가 흐릿해지고 있어요. 2001년만 해도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판매하는 비중이 2.4%, 6.9%였어요. 근데 2018년, 작년에는 12%까지 올랐어요. 옛날에는 음식을 온라인에서 산다는 게좀안 믿겨졌잖아요. 제 아버지도 그 온라인상에서 굴비 파는 거 보고 되게 그 되게 재밌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굴비를 온라인에서 팔수 있냐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음식 많이 시켜먹죠. 그 거래액이 전년 대비 28%나 상승했대요. 2017년보다 이 음식이나 생활용품 비중이 2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음식 쪽은요. 그리고 국내 모바일 쇼핑 규모가 인터넷 쇼핑 규모보다 약 33%가 커요. 실제 체감상에는 결제하는 분의 한 70% 80%가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구성할 수가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꼭 스마트 그, 모바일 상에서 얼, 턱,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모바일에 적합한 글씨 글꼴, 뭐 글, 글씨 크기,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요 모바일 퍼스트에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네. 그 다음에 이건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페이가 58%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가 4 9예요저그 결제 점유율이요 중복 커인 되는 거예요 전 카카오페이 안 쓰고 다 네이버페이 쓰는데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네요. 삼성페이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 네이버 쇼핑윈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뭐 스타일윈도, 백화점윈도, 아울렛윈도, 디자인윈도, 리빙윈도, 푸드윈도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이 스마스토 트이 윈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위한 어떤 뭐 도와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이 45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통업체 홀푸드를 인수했대요. 네. 아마존은 온라인 업체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고객 경험 때문에, 그리고 배송 때문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그랬죠. 앞으로 순수한 전자상거래는 사라질 것이다. 온오프라인 통합이에요. 온라인도 있고, 그 다음 오프라인에서는, 이 체험과 물류 서비스가 결합된, 이런 유통 서비스를 만들 거래요. 재밌는 사례 중에, 예전에 그, 반찬, 온라인 반찬가게 중에서요, 온라인 카페 기반에서 반찬을 파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에서 오프라인 반찬가게를 낸 거예요. 근데 웃 게, 오프라인 반찬가게에서는 반찬을 안 판대요. 뭐냐면 약간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작년에 손님들이 수다 떨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반찬을 안 파는 건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반찬도 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다 떨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팔지 않는 반찬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거, 이런 이거거 알아서 뭐예요? 야 어질어질하네요 이거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뭐였죠 이게? 무슨 무한급수? 뭐, 뭐 이런 거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 GDP의 약 2%였대요. 근데 지금은 5%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거의 두 배예요. 두배 2배.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2017년도 자료인데요. 2017년도 한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약 91조였대요. 91조. 그리고 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운영을 위해서 총 생산된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 그런 생산들이 164조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종사자가 127만명이래요 127만명 그리고 그 스마트초 창업에 대한건데요 어, 창업의 주 연령층은 20대, 30대래요 원래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창업했는데 요즘은 젊은 층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거 창업하고 싶은 사람 38%가 온라인 창업을 고려하고 있어요 아무나 다 합니다 쉬우니까요. 제 동생도 저는 몰랐는데 그 패션쇼핑몰을 운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안하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괜찮을텐데 혼자 조용히 운영하다가 조용히 망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이버쇼핑몰은 2017년 4분기 분기는 총 1년에 4개, 4개가 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1분, 4분기 약 2개 정도의 거래액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총한 2017년에 한 7조 정도의 거래액이 이루어졌대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경비를 86%를 쓴대요. 그러니까 14%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쇼핑 판매자들의 총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9,800억이라고 하네요. 어지러지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홈페이지 구축 비용 무료 그 다음에 트래픽도 무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0 0명이든 괜찮아요 네이버는 서버가 버힙니다 1 0만명이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석 서비스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뭐 이런 거 결제 다 돼요 휴대폰 결제도 돼요 어떤 사이트는 사이트를 딱 보면 은한 2천만원 주고 만든 사이트 같아요 되게 잘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그 회원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걸막 가위 놓으면 또 액티브엑스, 그 가입 그 액티브엑스 설치라고 뜨고 결제가 무진장 그런 복잡한 데도 있더라구요. 사회교육바에는 스마트스토어 만드세요. 요즘은 자산물이 있는 데서도 스마스토어를 트 추가로 만드는 편입니다. 뭐 이런 서비스를 타사회걸로 이용하려면 38만 5천원이던데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는 약 20만 개래요. 20만 개. 어마어마합니다. 20만 개.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인데요. 이 쇼핑 연동하면은 네이버 검색할 때제 제품이 검색이 돼요. 네. 만약 그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만번 검색하면은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방문을 한대요. 네. 네이버에 따르면은 하루 평균 3억 4천 검색이 일어나고 그 중에 검색하는 거의 40% 정도가 쇼핑 관련 검색어래요. 네. 그 다음에 게 중요한 건데요. 왜 상위 노출, 상위 노출 얘기를 하냐면 요 상위 3개의 검색 결과, 3개의 상품의 상품이 전체 방문의 50%의 차지예요. 웬만하면 은그 상위, 상위 3가지 제품 안에 들어야 돼요. 광고 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해네오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스토를 개설한 사람이 8 4 0 0 0명입니다한 달에 약 7,000명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했대요. 아마 작년에 더 많았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한마디로 붐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신규 판매자 절반이 개인 창업가였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 재밌는 없죠. 2012년에는 개인 창업자가 15%였는데, 2017년에는 53%였어요. 아마 2018년도에는 제 생각에 한 6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개인 창업자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대로 준비 안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일단은 그 가입 신청한 사람 100명 중에서 14명은 서류 제출을 못해가지고 가입 신청에 거절된대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또이 등록한 사람 중에 12명은 사형을 정지하거나 탈퇴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은 100명 중에 승인되는 사람이 86% 그다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74%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거래가 발생하는 스마트폰은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스마트폰을 가입하면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을 파는 스마트폰은 2 7개밖에안 된다는 거예요. 호수가 많죠. 그다음에 뭐 20~30대가 젊은 20~30대 젊은층이 창업에 주요 인건 맞아요. 네. 20대, 30대가 주축이죠. 그리고, 20대가 창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실패상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이 대량 등록 쪽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마 상품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20대의 스마트스토어 비중이 낮아요 창업은 되게 많이 하는데 비중은 되게 낮아요 왜냐면은 잔존율이 낮기 때문에요 이 그리고 거래 발생률도 낮대요 1년 후잔존율도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20대 분들이 근데 대신 첫 개설부터 판매까지 한 73일 걸린대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다음에 판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통요 보통 두달 이상 걸립니다. 첫 판매까지 그런데 20대는 한 70일이면 첫 판매를 이룬대요 왜냐면은 20대들은 보통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을 소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1년 내 거래할 확률은 낮죠? 네. 30대는 되게 높네요 잔주율도 되게 낮아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개설부터 물건 판매까지는 가장 빠른 시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 온라인 쇼핑 거래 특징인데요 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이 비중이 다 차이가 나요 출산 육아는 6%, 스포츠 레저가 4%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생활 건강 쪽이랑 패션 의류 쪽이에요 패션 의류는 보면 은 8월달에 특이하게 비중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식품 쪽은 이명절 있는 날, 1월 9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상승해요 한우, 인삼, 참치갱 세트 같은 명절 선물 때문에 그리고 반품률인데요 평균 반품률은 1.7%래요 그러니까 50개 중에 하나는 반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식품은 반품률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면 그 뜯어야뜯으면 반품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패션 의류는 반품률이 되게 높아요 사이즈 안 맞은 거 샀을 때 색상이 이미지로 본 거랑 실제로 본 거랑 다를 때 네.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반품 줄이려면 은 상품 상세 설명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은 물건 보낸 다음에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 주의사항 같은 거 식품이 제일 낮에 환장품도 낮네요 근데 옷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미만으로 파는 사람이랑 200만원 이상으로 파는 사람이랑 나눠보면은 일단은 일한 달에 200만원 이상 매출이 올라오면은 스마트스토어를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반품률이에요. 이거는 가입년도고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가입하신 사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반품률이 낮죠. 그런데 이제 막 가입한 2018년도 스마트스토어 창업하신 분들은 반품률이 거의 3%나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중에서도 8% 정도는 스마트스토어를 떠난대요. 아마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디지털 가련 쪽이나 패션 의류 쪽그 다음에 업종별로 판매자의 1년 내 거래 발생률이 출산 유가 쪽이 64%로 가장 높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은 1년 내 거래 발생률이에요 1년에 하나도 안 팔리는 사람이 거의 한 36%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업종별 잔존율은 가구 인테리어가 제일 높대요. 왜냐면은, 가구 인테리어 중에 상당수는 직접 가구를 생산하는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업종을, 오프라인에 가게가 있는 경우요 그니까, 러 끝까지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네. 가구 인테리어 쪽이 되게 높죠? 네. 이제, 설문조사를 1400명한테 했잖아요 이건 제가 따로 수치로 적어놨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사람이 7%에요 100명 정도 그리고 매출 20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 700명이니까 한 50% 매출 200만원 한달 200만원 매출 나와봐야 20% 맞은 잡았을 때한달 40만원이에요 그럼 거의 차비 나오는거요 차비랑 박값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기지 가안되시는 분들이 50%가 넘어가요 그 다음 한달 2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여기까지 버시는 분들은 만약에 800만원 벌었다고 하시면 은 800만원 매출에 20% 마진 보시면 은한150 정도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에 속해야지 일단은 그 생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800만원 넘기시는 분들이 이거 더하면 25% 정도예요 매출 800만원이면은 순익을 따졌을 때 160만원 이하에요 제생각한 140, 150될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월세 내고 밥 먹고 하잖아요 창업하는 사람 100명 중에 거의 한 20명 안에 들어야지 이스마트어로 생길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꿈한달 매출 4천만원 이상 이런 분들은 100명 중에 7명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 매출이면 은 순위가 얼마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마진율 20%로 봤을 때 갑자기 계산이 안되네요 한 100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익 1000만원 내려면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어야 돼요 100명 중에 7명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 달에 천만원 매출 넘기면서부터는 직원 한명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천만원 넘겼을 때. 그리고 전체 판매자의 한 40% 정도가 11번가, 옥션, 지마켓 같은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물건을 팔고 있고요. 20% 정도는 자사의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 운영하시는 분도 한 12% 정도 되고요. 매출이 증가할수록 스마트스토어를 오래 했을수록 네, 사용하시는 플랫폼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오픈마켓에 여러군데 입점을 한다는 얘기죠. 네, 보통 4천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여러군데 입점을 하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의 50% 정도는 다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매출별 통계인데요. 저희의 목표인 월 800만원 매출을 매출을 매출 매출을 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찜개수 횟수가 1200번 상품 개수는 한 240개 친구는 1600 정도 상품 개수가 240개에요. 요거 보고 약간 놀랐어요. 상품을 많이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잘 파시는 분들 보면은 상품 이렇게 많이 등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매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상품을 한 20개 내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00명 중에서 한반 정도가 키워드 광고를 해봤대요 예. 매출 200만원 이하는 키워드 광고 해보신 분들이 26% 이하예요 그런데 매출 800만원 이상 올려보신 분들은 광고한 경험이 65% 이상입니다 광고는 필수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장점인데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노출되는 거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세 번째 안에 들어야지, 세 번째 안에 든 상품에 대한 어떤 클릭률이 한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3위 안에 들어야지, 3위 안에 든 제품들의 클릭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 요거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AI템즈라는 걸 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 쇼핑 기록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적절한 상품을, 이렇게 그, 링크, 상품을 이렇게 수세로, 이게 그, 나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검색 결과가 뭐냐면은, 30대 직장인인, 남자의 직장인인 저랑 20대 대학, 20대 여자 대학생인 다른 사람이랑 검색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용자별로 검색 결과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부 적용된 데도 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확산이 되면은, 상위 판매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몰방? 그런게 좀 완화가 되겠죠. 아, 배고프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인데요. 그 네이버 톡톡 상담 서비스 가능하고 애널리틱스로 트래픽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즈 어드바이저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꼭 들어가보세요. 비즈 어드바이저. 여기 통계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네, 뭐라고 되어있죠? 젊은 층 중심의 온라인 창업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가들의 창업전 준비가 되게 부실하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토어 교육하거든요. 그것도 무료예요. 네이버 스마트 토어 무료 교육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휴... 아유... 갑자기 말하다가 배 고프네요. 오늘 아침을 안 먹... 아침이랑 점심을 안 먹었더니... 휴... 는막 찍는 영상은 이번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영상 찍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린거 기억해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한 달에 1,500 벌려면은 아니면 이거를 한달 150만 원 순익으로 순익으로 해보죠. 한달한 한 달에 150만 원 벌려면은 매출이 74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쇼핑몰에 7,3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제율이 적어도 100명 중에 3명은 물건을 살 만한 그런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상세페이지 잘 만들어야 돼요. 총 결제수는 2,000, 2,000이 아니라 228번 나와야 되고요. 200명 정도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30일 나누면 몇 번이에요? 하루에 주문이 70건은 들어와야 제가 150만원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잘못을 듣네 7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이거 나눠볼게요 이거 740만원은 무리무리 740만원 150만원 벌면은음 다시 그리고 228번 이러면은 한 달에 150만원 버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거 나눠볼게요. 30으로 이거 30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몇명 협평물에 쇼핑몰, 한 달에 몇 명이 들어야 되냐면은 한 달에 계산기 있으니까 두들겨 볼게요. 7387 나누기 30은 하루에 250명 들어야 되고 하루 결제는 30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보통 하루 7번 결제. 이게 그나마 선생님들이 그한 달에 150만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한달 150만원 가져가려면 740만원, 80만원 매출에 7, 하루에 250명이 제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제는 7번 나와야 됩니다. 네. 하루 32,000원, 아니, 32,000짜리 매출을 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영상이 잘 안되네요. 말하기도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이번 것도 편집 없이 갑니다. 다음에 봬요.